쌀이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 오케이 그래도 한 번쯤 뒤는 돌아봐줘라 홍살 오케이 누나 버리지 마 쌀배 응? 탈까? c o 好 nhà k 자 준비하시고 수 우리 간식? 간식 먹을까? 응? 우리 갈거야 안녕 사리! 그렇게 망부석처럼 있는다고 우리가 데려갈 것 같아? 간다 진짜 간다 안녕 간다 진짜 간다 좋은 갈라를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뭐 망부석 같은데.